이번 구조차가 단백질, 조단백질을 정량하겠다 그러니까 정량 분석이 된다는 얘기는 어, 정량 분석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있다는 가정하에 단백질이 있다 얘기입니다 있을 때그 양이 얼마냐를 우리가 알아내는 분석 방법인데 오늘 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난 지지난 시간까지는 무게 분석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부피 분석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방을 아니, 단백질을 정량하는 방법에 킬달 분해 에 이해가지고, 정량분석을 한다. 자, 정량분석을 하는데, 그 정량분석 방법이 이와 같이 식품공전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할 거예요. 따라 할 거예요. 자, 식품공전은 조금 이따가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링크를 할게요. 자, 하는데, 내가 왜그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 하면은 방법이 자꾸 조금씩 이래 변화가 돼요. 바뀔 경우가 있어요. 바뀔 때에 최신 방법을 좀쓸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좋겠어요. 책에 기록한 내용도요, 최신 방법이 아닌 옛날 방법을 기록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공존을 항상 열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자, 조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조단백질이나 순수한 단백질만이 정량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유가 자, 단백질도 정량되겠지만 그 속에 이 아마이드성 물질, 아마이드카니까 지금 뭐 어떤 물질인지 잘 이해 안 돼요. 자, 일단은 이름은 한번 들어봤다. 그 다음, 아미노산. 만약에 단백질을,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양을, 단백질 양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미노산은 어차피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구해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 알카로이드 알칼리 성을 띠는 알카로이드라는 물질들이 거기에 질소가 들어있어요 단백질을 어떻게 확인해내냐 하면 은요 질소양을 자 어떤 시료 속에 질소 함량을 구해냅니다. 질소 함량을 만약에 퍼센트면 퍼센트 구해가지고 여기에 질소 개수라는 개수를 곱해가지고 이걸 단백질 양으로 환산을 합니다. 단백질, 환산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질소 양으로 나올 수 있는 물질들은 다 단백질로 환산이 되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차가 들어올 수 있다 거기에 알칼로이드라든지 뭐 글리코사이드 암모니아 뭐 크레아틴 아미노슈가, 뭐, 뭐 퓨린, 피리미딘 같은 이런 베이스 그다음 포스파티딜콜린 이런 것들 다 질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총체적으로 단백질 양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이걸 조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순수한 단백질은 얼마냐, 이걸 또 구해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조단백질 양을 어떻게 구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뭐, 듀마스법이라는 방법도 있고, 킬달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주로 이 킬달 방법을 쓰고, 양이, 시료 양을, 많이 취해서 시, 실험하느냐? 아주 미량을 취해서 실험하느냐? 뭐, 이거는, 시려 양 취하는 거는 그, 두루, 그 속에 들어있는 질소 양에 따라가지고 시려 양을 많게 적게 우리가 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별 문제가 안 되고, 킬달 방법으로서 지금 실험하는 방법에 그,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이 방법으로 이 실험실에서 증류장치만 설치하면은, 자, 단백질, 조단백질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은, 네이버에 만약에 식품공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쳐, 치면은, 식품공전, 여기에 foodsafetykorea.gokr 식약처에서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식품 공전, 뭐, 그 다음 여러가지 식품 첨가물 공전, 기구 용기 포장 공전, 자, 식품 공전을 여시면은 식품 공전 소개 이와 같이 식품일반공통기준 쭉다나하고 이제 일반시험법에 들어옵니다 일반시험법에서 앞쪽에 우리 수분분석도 했고요 회분도 했고 그 다음 질소화합물 그러면서 총질소 및 조단백질 아미노산질소 그다음 아미노산 뭐 단백질 뭐 분자량 하고 있는데 에, 자, 총질소 및 조단백질 이시험 방법입니다. 이시험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세미 마이크로 킬달법. 자, 세미 마이크로 킬달법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세미 그러면은 그냥 영어로 하프 반 이런 뜻입니다. 마이크로 하면은 소량. 그냥, 그냥 세미 마이크로 킬달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분석 원리 이걸 설명을 할게요.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을 총매 존재하에 황산으로 가열 분해하면은요, 질소가 뭐로 바뀌냐면은 암모늄으로 바뀝니다. 암모늄, 황산 암모늄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시료를 분해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질소를, 시료 속에 들어있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여기에 만약에 단백질이 있다, 이 단백질이, 단백질이 뭐로 되어 있느냐? 단백질은 당연히 아미노산의 포리모 결합이잖아. 아미노산의 포리모 결합이야 그러니까 아미노산 한 분자 한 분자 한 분자, 수백 수천 수십만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 그 속에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겨져 있느냐 자 아미노산 구조 하나 쓸게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 NH2 아미노기 그 다음에 수소 여기엔 카복슬기 COOH 카복슬기 그리고 여기에 여러가지 종류의 치환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장 간단한 수소가 결합되어 있다면 이게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 밑에 안보이고 있구나 자 아미노산, 그러면 어디에, 여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 들어있는 이 질소를, 질소를 뭐로 바꿨냐 하면은 암모늄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암모늄 슬페이트. 질소를 암모늄 슬페이트로 여기에 황산, 산성을 넣고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럼 암모늄 형태로 바꿔가지고 이걸 암모니아를 증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황산 암모늄에 수산화나트륨을 가해서 알카리성으로 하면 은 거기에 수증기를 불어넣으면서 증류를 시키면요 은 암모니아가 증류되어 나와요 그 증류된 암모니아를 황산으로 포집을 해서 증류합니다 자 시료 분해하고 증류하고 그리고 나서 이 포집액을 처음 황산에 포집을 했기 때문에 암모니아 흡수되고 황산이 남아있는 황산을 양을 구합니다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면은 적정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질소 함량을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소 양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시료 분해 분해 분해 두 번째 증류 암모니아를 증류해서 세 번째 적정 이세 단계를 거쳐서 질소량을 구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질소량을 구해서 질소 개수 곱하면 단백질량이 구해집니다 자 이런 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장치가 이게 증류 장치입니다 그럼 시료 분해를 하는 것은, 여기에, 시료분에, 킬달 플라스크, 여기에 A라고 그러는, 여기에 킬달 플라스크라고 그러는 건데, 이 킬달 플라스크가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목이 길죠? 그죠? 자, 이 킬달 플라스크에 이제 시료를, 시료를 넣고, 황산도 넣고, 분해 촉진제도 넣고, 가열해서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 시키면은 황산 암모늄 형태로 돼요. 자, 이걸 이제 어디에? 여기에 증류해내는 이 증류장치에서 증류를 합니다. 증류하면은 어떻게 증류하냐 하면은 증류 방법 중에 여기에 증류수를,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수증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암모늄, 황산암모늄을 NaOH 강염기성 상태에서 만들어주면 은 수정기가 들어가서 암모니아를 이렇게 정류해서 여기에 흡수시키면 돼요 그러면 흡수된 암모니아 속에 흡수는 암모니아가 나오면요 은 여러분들 암모니아 수 병뚜껑만 따도 암모니아 냄새가 코에 진동을 하죠 그 얘기는 암모니아가 쉽게 휘발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즉시 바로 여기에 흡수가 되도록 그냥 물에 흡수되면 암모니아 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황산을 표준용의 황산을 여기에 넣어줘가 황산하고 바로 암모니아가 반응해서 휘발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이 그 양을, 남아있는 황산 양을 구하면, 여기에서 발생된 암모니아, 암모니아 양을 구할 수가 있고, 그 암모니아 양을 질소량으로 환산을 계산을 할수 있고, 그 질소량의 질소 개수를 곱하면 단백질 양을 구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설명은 다 됐고요. 여기에 질소 개수가 뭐냐? 질소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질소 개수 실험, 실험 내용은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 시약 씨에게 보시면은, 분해 촉진제라는 촉진제가 있습니다. 황, 황산구리하고 황산카륨이 1대 4로 되어 있는 분해 촉진제가 있습니다. 자, 이 촉진제를 넣어주고, 그 다음, 지시약은 어디에 들어가는 지시약이냐 하면 여기에 흡수병에 지시약을 넣어줍니다 그 지시약이 나중에 우리가 실험을 마칠 때 색깔 변화가 옵니다 자, 지시약은 브론스비크 지시약을 쓰자 쓴다 이거는 메칠레더 0.2g에 메칠렘 부르 0.1g을 에탄올에 녹여서 여과하고 갈색병에 보존하면서 쓰라. 지시약은 소량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자, 브런스 위크 시약이라면 저 뒤쪽에 문좀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 시료 분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통상적으로 질소 함량이 2 내지 3mg에 해당되는 양의 시료 금체를 정밀히 취하여, 자, 여기서 정밀히 취하여 이 얘기는요, 식품 공정에서 정밀히 취한다는 얘기는 소수 넷째 자리, 소수 넷째 자리 아 소수 넷째가 넷째 가어 넷째 소수 넷째 맞네. 0.0001g 그러면 0.1mg까지 취할 수 있는 화학 저울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질소 함량이 23mg이 들어 있는 거를 우리가 취해야되기 때문에 화학저울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킬달 플라스크에 정밀히 취하여 킬달 플라스크에 넣고 여기에 분해 촉진제 0.5g을 플라스크 내벽을 따라 아 넣고 황산 3 내지 5ml 를 넣고 30% 과산화수 수를 1ml씩 조심해서 넣어라 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킬달 플라스커에 시료를, 시료를, 무게에 닿는 종이에 시료를 넣고, 그걸 여기에 털어 넣어버리면 벽에 다 묻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유산지, 뭐, 황산지라고 하는 무게다는 종이를 말아가지고 통째로 넣으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분해 촉진제도 고체 시료 담아서 그대로 넣으세요. 그러면은 유산지에 질소 성분이 들어있으면은 플러스 오차를 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항상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시료 분해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실험이요. 원칙은 브랭크 테스트라고 그러는 게 이겁니다. 자, 시약 들어갈 것다 들어가요. 유산지 한장 썼으면, 여기도 한 장, 여기도 한 장. 시약 들어갈 것다 들어가고, 이거는 시료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시료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약에서 뭐 유산지에서 들어오는 플러스 5천원 이거 여기에 나중에 질소함량 구해내면 나오잖아 그죠 여기 시료 들어갔는 거에서 이 값을 빼줘버립니다 이걸 브랭크 테스트라고요 해 많이 들어보셨죠 브랭크 테스트 실험을 할때 항상 브랭크 테스트하고 시료 이렇게 같이 실험 들어갑니다 하나만 이거 들어가가지고는 플러스 오차 들어오는 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나중에 여러분 방학 동안에 와서 실험을 한번 할때 이 전체 과정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조 단백질 함량은 이렇게 계산은 한다. 계산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부피 분석이기 때문에 NVF 그러는 이 식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 정도. 자, 시료 분해했습니다 자, 분해해가지고 시료용액 시료용액을 100ml 200ml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아뇨 아니, 전체 비교적 많은 검체에는 이렇게 하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자, 가열시켜가지고 시료용액을 다 만들고 자, 이 양은 요 양이 2 내지 3m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해액을 전체를 다 증류하는 데 썼고요 만약에 질소 함량이 많은 시료 같으면 전체량을 쓸 수가 없어요 질소 함량 2 내지 3mg에 해당되는 양으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질소 함량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시료 분해한 시료 양의 일부분을 취해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그거는 질소 함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거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자 계산은 총 질소량이 얼마냐 계산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A, 가는 게 공시험에서 중화에 소요된 0.055 말 수산화나트륨 밀리리터 수. B, 본실험에 필요, 소요된 소비 밀리리터. 이게 공시험이고, 이게 시료가 들어가 있는 게 본시험입니다. 항상 이두개 값이 나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최종 계산은 조단백질 함량%는 퍼센 질소 함량 구해가지고 거기에 질소계수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질소계수가 뭐냐 질소계수가 식품별로 질소계수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소계수가 6.25를 씁니다 6.25보다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어요. 예로서 소맥분 같으면 5.83, 6.25보다 질소개수가 작죠. 그 다음 쌀도 마찬가지 5.95 다자 메밀은 6.25보다 큰 6.31이에요. 이 얘기는 질소개수가 우리가 6.25가 저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질소개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그럼 이것 좀 지우고 질소개수 한번 우리가 생각하자. 질소개수를 어떻게 구했을까? 질소개수 질소개수 구하는 개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단백질 속에 단백질 속에 질소 함량이 몇 퍼센트냐 하면 16%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단백질 식품 속에 그 단백질 함, 단백질 속의 질소 함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16%다. 그럼 1 16 6다면 질소 개수는 자, 100 나누기 질소 함량입니다. 질소 함량. 예로서, 이거, 16%다 그러면은 100 나누기 16 해보세요 얼마예요? 100 나누기 16 하면은 이게 6.25입니다 그러면은 질소함량이 16%보다 질소함량이 만약에 16%보다 높다 그러면 질소 개수는 어떻게 돼요? 6.25보다 낮아지죠 질소 함량이 시료 속에 질소 함량이 많다 그러면 높다면 값이 크면 질소 개수는 반비례합니다 질소 함량이 낮아졌, 낮, 낮은 식품이다면은 질소 개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질소 함량이 어디에, 여러분, 일반적인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니고, 아까 글라이신, 글라이신 분자량 속에 그 질소량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알라닌 같은 염기성 아미노산일 경우에는 질소개수가 더 커질까 작아질까 이걸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아미노산 함량에 따라서 아미노산 20가지 20여종의 아미노산의 함량 분자량이 다 달라 맞죠? 그냥 아미노산 종류가 어떤 아미노산이 많은지에 따라서 질소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보세요. 메밀 경우 다르고 뭐뭐콩 경우에 다르고 이게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 일반적으로 6.25라고 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식품에 따라서 실제로 질소 개수 다 달라요. 그 다른 다른 얘기는 아미노산의 함량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식품별로 그러면 일률적으로 6.25 질소개수 곱하면 안된다. 이 얘기야. 맞죠? 그걸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자 지금 이제 가 실험했는게 세미 마이크로 킬달법으로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 자, 이 실험 방법으로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료 분해하는데 도몇 시간 걸립니다.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자,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료만 딱 무게 구해가지고 딱 넣어주면은 지가 안에서 분해 시켜가지고, 정류다 해가지고, 데이터 촤 이렇게 제공해 주는, 이런, 분석기가 있습니다. 돈이 좀 비쌌어, 그래. <웃음> 그걸 한 대를 여러분에게, 여기에, 어? 좀, 어? 실험하도록 사들을 율렸고, 내가, 무척이나 노력을 했는데, 아직 못 샀어요. 돈이 한몇 천만 원 들어갔어 못 샀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기업체, 뭐 연구소 이런데 들어가면은 막 어렵게 어? 시료 분해 하는데 뭐 황산 만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될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죠? 자 일단.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식품공전을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끝에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공전을 제정해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최종고시일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자, 고시, 자, 2021-79호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부터 자, 이 방법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모든 정보는 반드시 일치할 수 없, 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황한 내용 및 시행 일자는 식약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 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건 좀 심했다, 그죠? 식약처에서 운영하면서 자기 책임을 1차적으로 이거 보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 나인데 책임 묻지 마라. 이건 좀 심했다, 그죠? 다른 사이트라 같으면은 이런 거를 뭐 넣더라도. 식약처장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여기 봐. foodsafetykorea.go, governmentkorea. 한국 정부기관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 식약처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정화한, 가장 정화한 것은 법령자료실에 들어가서 봐라. 그럼 법령자료실에 들어가서 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내가 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실험을 했다. 그러면 그 실험에 대한 데이터에 어떤, 뭐, 어떤 방법으로 했느니, 뭐, 이런 방법에 대한 CCBB는 문제가 안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책 보고 이 방법대로 했습니다. 이거 한참 전에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시지 마시고, 자, 식약처. 이쪽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주는 뭐, 뭐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